보살님,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만. 사람들이 할려하거든 이건 뭔데?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이거는. 우들거지 그 그래 안하지 자기도 생각해보면 이거 능력 있는 사람내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아마 정성 빠진 사람이다고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어서 그 교수로 사면했단 말이야 사면하고 그 집에 가서 연구로 해가지고 연구로 자꾸 해 나가는데 멋을 뭐 기계로 맹글해가지고또안된니들이리고또 해가지고 이놈 기계 맹글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교수 해가지고 살림 좀 있는 건 낱낱이 다없앴단 말이야 다 없애고 저는 다른 이웃의 사람이 친한 사람이 그 사산 미쳤다. 이제 그만 가지고 그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잘먹고잘리고 그래 할 텐데 무엇을 맹그는지저두드이 가지고 자꾸 저래 사람을다 없애고 대지안하고 저러하니 저사람이안 막해도 능리를 얻고 음, 좀그런 사람이다. 이래서 그래 도 냄새는 뭐라 가든지 나는 한다. 나는 이 길이 내 생명이 사는 길이다. 그래 수작아 이거 아무것도 뭐 하지도 안 하고 무엇을 하는지 앉아가지고 이래 이씨 너무 보기에는 이거는 정신 돈살이 많이 말이요. 해도 자기는 대통령 국왕 대신 그 레를 우리 수자는 말세 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연구도 하는데 집피 연구로 해들었는데 불이 계속 그 왔다가 꺼진단 말이오 오기는 이제 집필 연구를 해가지고 불이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어휴 불이 다 꺼지고 불이 다 꺼진단 말이오 그 10년을 연구해서 10년 야, 여자든지 10년만 연구하면 이거 연구 안 하겠나? 10년을 연구해서 10년이 만약 넘어가면 10년 마지막 가는 날에 그정 해가지고 안 되면 나는 죽는다 목숨 다진다 이렇게 결심했어 결심해가지고 오늘 그친나가 10명이 다 되었다 10명이 다 되었는데 불이 퍼뜩 와가지고 누님이 일어야 될게 너무 간단 말이야 안 만능으로 해도 그게 안돼 그래서 자 오늘 밤1 2시이면 12시에 12시 시면난 죽는다 12시 그정 이거 해가지고 안되면 내가 죽지 그뭐라고 내가 본래 우리 여기 10년 해가지고 안되면 죽을라고 해서 그까네는다 그래 12짐이 빵빵 친단 말이야 1 2짐 꾸준해도 히뭐그 뭐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그래 칼으로 이래 가아가지고 벽에 나가서 참지 10년에다가 숙소를 하고, 내가 이거를 10년을 연구를 해서, 일율을 위하고, 일율에 이익을 줄라고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그, 명태치 못해서 이걸 연구만 하고, 내가 죽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한생 바꿔가지고, 이거를 만져 연구하겠다고, 이렇게 기원을 하고. 그럼, 그래 돌아가지고, 칼로 가지고, 가슴을 퍽! 뚫렸단 말이야. 칼질인데 아, 유 칼끝이 깨끗해 딱들기지만아이고 고구 아무 비교 고구만 보시면 안 되겠나? 아주 고기서 살려친단 말이야. 그딱요칼 요 이제 예, 가슴을 칼질은 여기다 손을 맞고 고기를 딱 그래 관치부인들 한두 손을 관치부인, 막그 불이 튀긴단 말이야. 그래서 죽을 죽을 그때 자기 마늘에자석다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성공을 했으니깐에, 그런 말을 깨게 돼가지고, 내가 오늘 이리가십년 만에 내가 죽을라고 칼로 가지고 가슴을 찔렸는데, 아, 너무 칼끝이 깨어나서 딱 대기비만은 욕을 내가 연구했다. 했으니깐에, 이사 부르라고. 그래, 이사가 와가지고, 내가 나를 달라가지고 그래, 했다니 말이야. 또 이런 말 듣고는, 또 내가 죽겠다고 해가지고, 또 칼로 가지고 가슴 찌르든지, 그래, 하지 마라. 또 어색히. 그리고 이건 나또 전자한테 또이 얘기로 했는데 운운 운은 선사 음운 선사가 저 목주 화상을 선지식이라고 그래 찾아갔는데 목주 화생이 저게 마다 이래 풀로 뽑다가 보니까래저 그래 운운 운 선사가 걸망 지금 주고 온다니 말이요이 자기를 찾아오는 긴데 그럴듯 차하고만 조실에 책대어가지고 문을 다 걸어놓고 있다 뚜우 앉았다 근데 그 조금만 앉았으니끄네 이 땡긴단 말이야 그 누구? 무능이 옳으다 어쩌다 앉자기 살을 말치지 못해서 스님에게 지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그 문도 안 열어주고 조금이 있다가 그물 문흥이 왔어. 문흥이 왔어. 왔어. 여자만 자기사를 밝치지 못해 가지고 시님의 지시를 받으라고. 그 말뿐이다. 그래 하기를 저해해 되겠다 말이 응. 그래 하다가 그랬더니. 도움을 한다. 도마 아주 먹고 와가지고, 자꾸 문을 누구 가면, 자기 이름 말하고, 뭐 때문에 왔노? 지시받으려고 왔다. 자꾸 그래서 하다가, 하나잘 그래 하다가, 문을 석결을 열고는, 한번 뿔라에 닿았다. 서로 피자. 보는다, 여기 뭐다 있어. 보는데, 그래. 뭐, 목격기 도정이라, 눈을 대지리면 도가 있는데, 리로 뭐 봐도, 모른다니 말이오. 모르니깐에 눈물 탈다다. 나는 그래, 똥, 자, 그 말. 해가 지도록, 죽을 받고, 그말이야 자꾸, 어딜말 하든, 그거 말하고, 어느덧 말하든, 그말이야그랬는또 그래, 그, 그 다음에, 하룻밤 또 자고, 사흘 만에, 또 와서 그러한단 말이야물어 윤희 어르신들. 너다 말아만 놈. 자기 살려빠르지 못하지. 스 지수입 받들려고 그래, 이제, 한마디 하다가, 응, 탁, 내려줬다. 내려주고, 나가서, 목을 탁, 꺼묻치고 도도하라 하면, 이리 와 했단 말이야. 어둠어둠 한단 말이야. 그, 하이델마, 담바일리가될 긴데, 어둠어둠하이끄네 하, 면는 와이, 큰, 이런 미시로, 니가 탕릉창이로구나. 탕릉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공하니, 저, 진나라, 그, 진시병이, 말리성 살 때, 구르마 큰 돌씨를 가지고 구르마 맹겼던 그 송굿 붉은 송굿 그... 지금 그... 수, 뭐 필요가 있나? 넘나가지고 이래 쓸데없는 그 송굿을 갖다가 니가 하는 지시 흰시왕그 마을유성 살때 구르마 맹겼라고큰 송굿이면 그 송굿과 같다 하고 막한 길을 붙단 말았구만 이럴 뿐이, 그방 안에 뭐 들어가면 무슨 벨이 수나 있는가, 이게. 또 그, 목주선사 방에 귀 들어가려고 이래 하는데, 문을 팍 닫는데, 문을 막팍 닫으니까 어, 그만, 문이 그, 이 다리가, 문에 팍 젖은, 으, 배가 부러지지 좀 했단 말이오. 배가 부러지는 한거기에탁 뺏쳤단 말이오. 또이 타고, 문을 닫아가지고 다리, 정신이 힘들고 그래 하지말고 그렇게 운원선사가 운원선사가 잘룩 잘룩 절였다 그게 돈은 깨지지만막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잘룩 절었단 말이야. 잘룩 절었단 말이야요 잘룩 잘룩 절여도 도이더란말이야요그래서또 <웃음> 이런 말어 그 벌썽은 사람한테는 그저꿈얘기를 못해 그러니 <웃음> 그래 어디않지 그래. 치켓에 그러니까 하면 멋이 인 돌아가서 이문은선사 이거 그자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하니 허... 그런 중증이 이랬지 않네 누가 다웃좀려면 힘들어지고 그말 하였나 따로 웃어 전지식이가 지랄인가 뭐... 뭐... 그런 벨소리 해가지고 하루 전두름 욕을 비우고 사악이 말한대 아이고 그럼 무슨 전지식 있고 아래만 가자 라고 그 하니 그렇구 그래, 중 그래 하지 못할게요. 어, 그래. 뭐시든지 그 장구생이 있어야 돼. 그 그래, 자유 물 먹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크게 그래 하다가 내삐리만안 돼. 그러니까제저 부산에 가서 돈 버는 사람 가만히 보면 바한 그릇 삼시 밥을 집에 못 먹는다. 뭐사정이인 것이 이런 사람도 밥을 인자 맛있게 해가지고 이래 국하고 이제 말아가지고 좀 먹으려고 하면 전화가 따라 온다 그것도 받아가지고 하면 또또 전화가 따라 이 다상그릇을 마새끼 배불때 못 먹어 그리고 또진녁을정성을집단못 먹고 새로 두 점, 석점이정성 먹고 말아 그게자면잘 먹을 때도 저정성못 먹을 때도 있고 사람은 찾아오내고 드리게 하는데 언제 그정성 먹고 앉으니 내가 없어 그래가지고 돈 벌여 본 음. 세상일도 한 10년 동안에 돈을 벌고 그렇게 아도또 누가 부산서 내부가 와서 자꾸 울어 우물로 흘린대 뭐울지 말고 좀 말해봐라 뭐 있고 이라니 그래 세상사람 뭐 죽겠다고 가암두는 거 물질에 면는 사람 사람의있 물질 그두 가지밖에 더 있나? 그거 뭐 네. 돈이라카는게 우떼 우때 돈이면 우는 식구는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 당하고 돈 천만 원 이래 물을 내야 되는데, 그 물을 주면 살림이 절대 안 난다고, 그러가 눈물로 흘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운단 말이여. 그 어디서 벗다가 살다가는, 저, 저기 살다가 왔다. 고 그, 눈에 사일때 후에 왔지, 그리. 왔다고. 기구지 않으면 지가난나 기쁘지 않으가 낫나? 니쿠사쿠 그때 지구 지구 오는 그 때만 생각해라 응? 니쿠사쿠 그러니 니쿠사쿠 그 때만 생각하면 나 속이 편안하기도 지금 수천만원 와가지고 니쿠사쿠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천만원 물을 줄때 그만큼 안 있겠나 카니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내가 그런 용돈다 이런 말 안하고 아무리도안 하는 것은 내가 천만원 물을 줄때 그것 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그런 그래. 니쿠사쿠만 생각하라 가니 지금 자기말이 세기답다고 할 때는 내가 그 니꾸사구로 그 없애지 않고 그나아두다고 그 니꾸사구로 뽑아 내가 저 니꾸사구 질고 오는데 저것만 뽑으면 세기 속으로 내려간다 그래 지금도 가서 니꾸사구만 다 알아구만 그리고 이 우리가 붕어 태중에 나올 때 <웃음> 돈을 가지고 나왔나 옷을 입거나 옷도 훨씬 벗고 빈는 빈손에 나와 그러 무친 돈에 무엇이 있거든 뭐, 나올 때 그때 한번 생각하고 죽을 때 한번 생각하 네, 죽을 때 죽으면 이몸까지내 비록 간다 내비록고 가고 뭐뭐내비록고 뭐, 가니 죽을 때 한번 생각해 그러고, 빈이 들여가지고 중병 중공, 중통증이 들어가지고 중풍땡이 돼가지고 눈만 끔찍끔질하고 말도 못하고 서로 일가친척 부부가 해가지고 서로 통하지 못하고 눈만 끔찍끔적하고 밥은 또 잠시로 많이 헹는다 먹고 드러누워가지고 똥받아내도록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보지 그 네? 부산에 병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올 때 한번 생각해보고 죽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해결돼 그 문제와 시가지가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지금 나만은 60이 넘은 사람은 지금 내가 인생이 1도가 60년인데 60 이상 되는 사람은 왜그렇게 산다? 왜그렇게 사느냐고 생각해 하고 한 30, 40 되는 사람은 내가 나 60을 잡으면 30년 남았다 응? 음? 또 20년 남았다 그걸 하면 나 회계 되는 것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부산에도 누가 그 자기가 폐가 하나 둥기 있어서 넓장을 지어 가지고 살고 앞에 혼니나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 수나히동 사시의 꽃을 숭나가지고 꽃구 정도씩이고 좀멋더리지 그래 그의시의 가공이든지 그래가서한미들 수양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내가 보내서 왔 하는데, 안 듣, 안 들어. 안 듣고, 야러하지만은 저전께 내가 그 사람 앞으다 해. 앞으로 해서, 지금 연감되는 사람은 60년 되면 조금 두, 서너 해 남았고, 만에 는한 서너 해 남았고, 이렇게 육식이 있다면 있다 있는데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 것만 못 생각한다 그러니 그내 말하던 거 그래 해가지고 멋대이 지게 좀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감동이 되는 모양이야 제정으로 아유 그래 할랍니다 이 그래. 사람은 그 어떠한 환대 그심장으로 바탕 쳐주야 그래 마음이 닫는다이 말이야 아니, 가지고 이거에는 내물 이내 장군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자기의 가정을 돕고 하고 자식들은 전부 그만 출세만 시키고 돈 벌었는데 여러 인생의 맛이 거기 있다. 니뭐니 출세 공부 시기 가지고 장계 보내 가지고 출세 시기 있으면 니또돈 버는 것에 여러 인생 맛이 있으니 돈은 니가 버라하구나그남는 돈은 국가 민족으로 위하고 해서 자선사업 하라카네 그나마 많이 보네 세계 인류를 위해 가지고 수그러운 일을 많이 하고 언문을 갖가 다 했는데 요런 것은 나물로 해가지고 양님 후추도 였고 지름도 였고 고춧가루도 좀 였고 위에다가 고추질보수도좀 산거라 였고 요렇게 해서 조미를 맺는다고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래, 이 가운데 나도 색이다다 가슴이 다다 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이 호우 항우 하는데 둘이 한사람 두사람 있었는지 몰라도 그녀를 그만 걱정 수신보다리 푸륵푸고멧돼지기 사라고 그러나 양님으로 있는기야구해야 되겠는데 너무 말로 그 훔쳐가지고 갈라고 여기다가 뚝 놔두는데 무엇을 좀 질기해 줘야 되지만 몇 마디 하고 그러하면 무슨 재도 없고 금방 틀어가지고 그쩌고 그래서 요거 몇 마디 하려을 그래야 했어 제사 노행 응, 수 아님구어불래신이로다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가져가는 가기는 다리자짤야 우리가 음수 납자라고다 글망 지내죠. 글망 그거 그 잡아내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뭐그 갑자리가 뭐 없나? 헌두디기뭐낭말뚜바리뭐 그런 거 뿌리지. 뭐뭐 아무것도 갑자리가 없어. 그렇지. 그 집기를 도모하고 수행하는. 은수다리야이 말이야. 은수다리은수개기라고 삼계자를 넣지만은, 다리가 그게 좋다. 은수다리가 강연, 구어, 그 벌레심이라 아주 강하게, 벌레심을 구하고자 한단 말이야. 깨치기, 깨치가라고 구하고자 한단 말이야. 내벌레마 어떻게 해서 이, 이 자리를 홍암이다고 하고 혹일착다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흉이라고도 하고 죽인병이라고도 하고 애소리 했지만은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물연도 아니더라니 말이야 그 자리 조금 찾으라하는 기야 그러니이 자리 찾는데 이수자때가 아주 제일 좋아 수자 때가 학생, 학생시대에 마으려도 학생시대에 아무 걸림이 없고 부모 밑에 공부나 하고 해서 아무 걸림이 없어 그때가 좋고 중도 중도 해가지고 수자같돼 수자가 돼가지고 걸망살림을 이렇게 하는 이 귀하란 말이야 저희 걸망살림 하라 해도 그 물이 들어가지고 손에 걸망살림 못해 해서 산날 달고 일에 깨칠라고 흥수, 가기 이산에도 가고, 저산에도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전에 조주신 참그살림살례가 멋들어졌어. 공부를 40년 하고, 행각으로 돌아치기를 40년 하고, 또, 중생 교화를 40년, 3,40일, 120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 그 뭐, 글망 끄잡아 내봐야 무것도뭘 아, 갑자리 뭐있나아니 그때가 이글망라리 그렇게 인자 수, 이 수사도 밥 얻어먹을 줄 아야 된다 저 총가에 어제는 저 부상같은데 밥 얻어먹으려고 하면 모든 문을 잠가가지고 도둑놈 들어올까 문을 탁탁 잠가가지고 사람 어갈수없나저 총가로 저리 가면 삽다을 해가지고 이래뚝 따라와가지고, 데려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짜찔로 가지고, 사탕을 앙얼, 기린다. 기르면, 개가 공공공공 짓고만 나온다. 나면. 그래서 주인이, 뭐, 누가, 개가 짖어 사는게나보거든중인밤 일로서 올라가. 밥때 돼. 그래, 한몇 줄을, 그리 그래 일로 놓고, 이제 밥풀 때, 되 때는 말이요. 되는 아까 밤 일로, 밥거주로 왔을 때, 이면 그래 이제 띠띠의 요에단한숟딱 넣고 포장한 거한 한 숟가락 딱 넣고 자지가 달랑달랑한 어른들이 이래가지고 가지고 갖다 준다 갖다 주면 <웃음> 그 놈을 인자 그러게다가 이제 띠 담아 가지고 그래 냅지 이 실컷 먹고 이런 것도 가지고 갖다 줘 어디 누가 이내 손들해 가지고 그래, 바라는 사람이 있나 어디서 오도록 바른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어디 집에서 없는뭐 굽퐁신다 구야이이도 하나 위에서 생명 나 다치고 다닌단 말이야요 생명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덤이나 물도 좋고 전자나무 있으면 그기다 그거 먹고 는또 나무만 또 집안에 사람 주고 그렇게 수장하는 그래 응? 하는데 아리엘이, 랑산읍에 지내지려고 <웃음> 왔는데, 탁발로 하러 갔거든요 탁발로 하러 갔다 부산에 가서 탁발로 했는데, 그래서 저 인간 이래 가가지고 탁발로 했거든. 뭐, 사흘인나 했는데, 며칠인데. 니가 부산 탁발을 안고 인간 했다. 그러니, 아, 그 부산에 니내 네, 신도 아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모자도 뭐 이래 덮으시지도 않냐고 그러가서 닭발로그래 했다고 하니 그래 애심 그래. 인간 하다 그만 하면 거기서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음. 이 수자놀이 아무리 멋지게 이래 책임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구강 대신 그 구뭐할국구 말이야 아무 도 고르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귀하단 말이야 응? 귀한, 귀한 일이야 위사 하종매듬굴하우 거부 청사한 한옥수시미로다 이사화족 매그는 거리라 그 뱀을 기르는데 발로 기린단 말이야 왜 이리 발이 있나? 어느 곳을 이래 기르 놓으니 그니 말이야 큰 고리 매그러 봐. 악만 아, 그리고 여러 날 해사도 매그러운 거 되지 그 액지 부행이라이 말이야 곧 성산 노수신이라그 산산 녹수 짚은 것을 방해시기고저어준다이말이야 응? 그런 것인가 하 자꾸 그렇게다로그 자리를 보면 되는데 자꾸 장신 배워라 이전에도 고인이 장신 되워라 마음을 가져가지고 마음을 깨질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 나단말이야니깐요 천상 우리가 마음을 깨질락 하는 것이 뱀 길인데, 그 다리 붙여가지고 길락 하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하면, 청산 녹수 짚은 것을 저해시키고, 저해된다이 말이야. 이제 여기, 코의미가채미가 그 있는 말이고, 이제, 음이 많이 있지만, 요, 그, 그, 그려가지고, 오늘 법문을 마차. Oh!